훑어, 하나가 묶어, 향해서, 모두 안녕하세요 프로스타일 유저님들 여러분의 까테리 홍진영이에요 네, 날씨가 참 좋죠? 네? 네?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졸리시다고요? 그럴줄 알고 여러분들 까테리 홍진영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구 동성 퀴즈를 가지고 왔어요 다섯 명의 진영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어떤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퀴즈입니다. 총세 개의 단어를 연속해서 들려드릴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. Listen carefully. 네. 네. 네. 네. 잘 들으셨나요?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어렵나? 너무 어렵나? 자 이제 마지막 D D D D D D D 다들 무슨 단어인지 잘 들으셨나요? 정답은 프리스타일에 있으니 지금 바로 정답 맞추러 프리스타일로 구구싱! 그런 유저님들 오늘도 질풀이 하세요!